뭐였어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마시멜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뉴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시멜로 만들때 정말 힘들었어요 계속 불 붙어버려서 어려웠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무스멜로라하마하 It's delicious.